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코스테레비의꿈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검은사막 모바일 말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말을 잡는 법 말을 키우는 법 그리고 말을 잡아서 키워야 되는 이유까지 말에 관한 모든 것을 해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우선 말을 잡기 위해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레노스 자치령에 벨리아 마을로 이동을 할게요 네. 뭐, 물론 말이 있는 곳은 여러 군데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벨리아 마을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벨리아 마을에 도착하셨다면, 이 좌측 상단의 목록에서 소 모양이 그려진 웨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한테 이동을 해주십니다. 자. 자, 이렇게 상품 목록에 들어오시면, 로프와 흑설탕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을 몇 마리를 잡을 거냐에 따라서 이 구매 수량을 결정해 주시면 돼요 말을 한 마리 잡는데 로프는 하나가 필요하고요 흑설탕은 선택사항이긴 합니다 이거는 확률을 증가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선택사항인데 만약에 풀 확률로 잡고 싶다 그러면 네개를 사시면 됩니다 말한 마리당 네개씩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두 마리를 잡아볼 거니까 여덟 개를 살게요 그리고 로프는 세개를 구매하겠습니다 왜냐? 한 마리는 흑설탕을 안 넣고 그냥 잡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마 구매를 하셨으면 이제 말이 있는 맵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는데 벨리아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애와저 언덕입니다. 자 이렇게 애와저 언덕에 도착을 했고요. 애와저 언덕에 도착을 하시게 되면 지도 우측 하단에 화살표 모양을 누르셔 가지고 맵을 확대해 줍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말 모양도 있고 사람 모양도 있는데 이렇게 말 모양이 그려진 곳이 말이 나오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말 모양을 클릭하시면 말한테 이동이 돼요. 자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말이 없죠? 요거는 제가 타고 온 말입니다. 예 이렇게 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뭐냐? 아직 리젠이 안된 상태예요이 경우에는 다른 포인트를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클릭을 해서 말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고요자 여기 보이십니까? 저기 말 한마리가 이렇게 풀을 뜯고 있네요 자 이제 말을 본격적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일단 말한테 접근을 해 주십니다 자 요렇게 접근을 해 주시면 말포획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요게 나오는데 이거를 바로 누르시면 안 돼요 바로 누르시면 이 말이 앞발로 차가지고 제가 넘어지고 포획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거리를 좀 띄세요 거리를 좀 띄시고 이게 나올랑 말랑한 딱그 거리에서 요걸 딱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이 우측 하단에 인터페이스가 변경이 되고요. 요걸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로프를 던져서 말 머리에 묶습니다. 자 요게 앞발찍기예요 지금 보셨죠? 요거에 맞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이때 보셔야 되는 게 포획 성공률이에요. 포획 성공률이 90%짜리 말이 있고 80%짜리 말이 있는데 저희는 90%짜리 말은 풀어줄겁니다. 네 무조건 풀어주세요. 90%짜리 말은 1세대 말이고 80%짜리 말은 2세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세대 말만 잡습니다. 자 잠깐 설명을 하는 사이에 말이 도망가버려서 다시 다른 포인트로 왔습니다. 자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포획이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보통 이 빨간색으로 나오는 말은 다 2세대입니다. 자 땅찍기 한번 하면 이제 앞으로 접근합니다. 자 앞으로 접근하게 되면 예 머리 위에 이 나옵니다 설탕먹이기, 말길들이기 이때 말길들이기를 누르시면 바로 시도하게 됩니다 40% 한번 시도해 볼게요 자 요렇게 말에 올라타게 되고요 미니게임을 하게 되는데 총 3번을 성공하셔야 돼요 자 아래로 맞춰주고요 이때 누르고 있지 않아도 알아서 거기서 흔들리긴 하지만 그 위치를 어느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꼭 누르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적당히 맞춰놓고 가만히 냅두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40% 확률에 성공하지 못해서 말이 도망을 갔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흑설탕을 먹여서 그냥 편안하게 80%로 포획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애화저 언덕에서 말을 잡고 있었는데 말이 없어가지고 약탈의 숲으로 이동을 했어요. 애화저 언덕 같은 경우는 말 포인트가 총 4군데가 있고요. 애화저 언덕의 바로 옆 약탈의 숲같은 경우는 말포인트가 총 3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화저 언덕에 말이 없다 그러면 약탈의 숲에 와서 한바퀴 더 돌아주시고 여기서 없다 하면 다시 애화저 언덕으로 가서 돌아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포획 바로 가겠습니다. 자 눌러주시고 땅찍기 한번 하면 앞으로 이동해주시고 이때 성공률 80%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탕을 먹일겁니다. 설탕은 80%까지 먹일 수 있어요. 그래서 총 4개가 필요합니다 자 물론 설탕을 먹여도 실패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성공률이 80%이기 때문에 20%에 걸리면 실패합니다 이제 말길들이기 눌러주시고요 똑같습니다 미니게임은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어느정도 위치에 맞춰주시고 가만히 냅두면 됩니다 빠져나갈 것 같으면 그때 살짝살짝 살짝 만져주세요 자 가만히 냅둬주시면 어느정도 유지가 돼요 3개를 다 성공시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개만 성공해도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말의 이름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뭐 말의 이름 간단하게 정하겠습니다 말말 말. 아이고 말말뭐 이런식으로 정해서 놔두면 얘는 마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키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영지로 들어오시게 되면 마구간이 있구요. 마구간에 보시면 내가 금방 잡은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이 말을 꺼내기를 눌러주시면 말 교체가 되구요. 이 말을 랩업을 시키는 방법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사냥을 하면 랩업을 하는건 다들 알고 계실거예요 자, 하나는 빨리 올리는 방법이고 하나는 효율적으로 올리는 방법인데 빨리 올리는 방법 같은 경우는 최소 전투력 3,800 이상이 요구됩니다 왜냐 용맹의 땅에 가시면 용맹의 땅 6단계에 들어가시면 이게 한 번만 해도 10레벨까지 바로 올라요 3세대 4세대 말 정도까지는 한 번만 돌아도 10레벨까지 올립니다 하타임 기준이에요 하타임때자 그리고 효율적으로 키우는 방법은 뭐냐 부캐릭 육성하시잖아요? 부캐릭 육성하실 때, 자동 퀘스트 눌러놓으면, 뭐, 월드 우드머리가 나오는 데까지 진행이 되죠? 정해 몹? 정해 몹이 나오는 데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때, 그냥 이거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바꿔가면서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어느새 레벨 10이 찍혀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키우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런 식으로, 말 레벨을 10까지 올리셨으면, 이제, 그말두 마리를, 합쳐서 교배를 시켜서 다음 세대 말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아 모바일에서는 교배가 아니고 교환이에요. 교배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말두 마리를 골라주시면 3세대 확정이라고 나오죠. 말 같은 경우는 실패가 없습니다. 애완동물 같은 경우는 실패가 있잖아요. 근데 말은 실패가 없어요. 그냥 바로 이렇게 말 눌러주시고 다음 외형 선택 눌러주시고 이중에서 이제 내가 그냥 마음에 드는 외형 하나 골라가지고 교환 결정해주시면 이렇게 3세대 말이 됩니다. 이름은 뭐 이미 명명해서 대충 이렇게 지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만드셔가지고 말을 7세대까지 올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7세대까지 필요한 2세대 말은 총몇 말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사실 검은사막 온라인에서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검은사막 모바일에서 말은 엄청난 가치가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온라인에서는 맵이 넓어가지고 말이 없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데 이 모바일 같은 경우는 맵이 작아서 사실 그렇게 말이 엄청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무과금이나 소과금 또는 과금이더라도 말은 키워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월드경영을 하시게 되면 마차라는 걸 제작하고 마차에 말을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뭐 마차도 3개밖에 없고 연결된 말도 한 마리밖에 안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인터페이스에 지금 현재 4개가 있는데 3개가 잠겨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얘기인 즉슨 이 언젠간 말 4마리를 연결할 수 있는 마차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세대가 높은 말을 연결할수록 적재할 수 있는 식량이 늘어납니다 이 얘기가 뭐냐 우리는 월드경영을 할때 식량 최대치가 높으면 더 멀리 갈수 있어요 월드경영 할때 미터기에 따라서 식량이 140씩 소모되고 10초마다 50씩 소모되는데 최대치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갈수 있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죠 그만큼 월드 경영을 할때더 편하게 할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키워야 되고요. 자첫 번째 이유는 이거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 말을 보시면 교감이라는 게 있어요 교감. 이 교감은 30분 동안 본인의 능력치를 올려줍니다. 주인의 능력치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격력 방어력 아니면 뭐 생명력, 뭐 치명타 확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30분이라고 하면 아 이거 도대체 어디다 쓰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보통 이 30분은 용맹의 땅 또는 월드보스를 하실 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도움이 돼요. 말스킬 같은 경우는 이제 교감 강화가 있어서 지금 25에 10이지만 30에 12가 증가돼요. 그러면 실질 전투력은 한 40정도가 오르게 되는거죠 자 그리고 말의 모든 것 말의 스킬입니다 말의 스킬은 어떤게 가장 좋으냐 자말스킬 보시면 뭐 여러가지 있는데 일단 7세대 말이 될 때까지는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7세대 말이 됐다 그러면 7세대 말 최초 합성 이후에 가장 좋은 스킬은 고속성장입니다. 자 고속성장을 통해서 말1레벨을 빠르게 찍어줄 수있고요 가장 좋은 스킬은 교감 강화입니다. 교감 강화 이 스킬이 가장 좋은 스킬이에요. 그 다음에 좋은 스킬은 뭐순간가속 강한 체력 전력질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교감 강화 빼면 나머지는 그렇게 엄청난 효율이 있진 않습니다. 다만 전력질주나 순간가속 같은 경우는 맵 이동시간을 조금이라도 아껴줄 수 있고 강한 체력 같은 경우는 말 무게 증가로 인해서 사냥터에서 잠깐 아이템을 보관한다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 아니 말을 합성을 해서 7세대를 만들었는데 내가 원하는 스킬이 안나왔어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 다시 처음부터 키우니까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기술 변경을 통해서 말의 기술을 바꿔줄 수 있어요 교감 기술 같은 경우는 블랙펄이 들어가고 일반 기술 같은 경우는 은화가 들어갑니다 이 기술 변경권은 어디서 구매를 하시냐 자 상점에 들어가시면 편의성 탭에 포획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 기술 변경권을 50만원에 팔고 있어요 자 이거를 구매하셔 가지고 말 기술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말이름을 뭐 대충 지어가지고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요 일반적인 마을에서 소머리 누르셔가지고 이동하시면 이 친구가 말이름 변경권 팔아요. 요거 간단하게 구매하셔서 말이름 변경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마갑입니다. 마갑은 캐시템 탭에 있는데 이거를 사야되냐 말아야되냐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지 마세요. 이거 의미 없습니다. 말 무게 증가시켜주는 건데 사실 쓸 일이 없어요 그냥 스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갑은 굳이 펄을 써서 사시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바로 펄템 중에 영지플러스가 있는데 이 영지플러스는 말 교감시간을 500% 증가시켜줘요 아까 말 교감시간이 30분이었는데 500%면 3시간이 되죠 일반적으로 이 3시간의 기준은 사냥터에서 내 무게를 꽉 채울 수 있는게 3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게임을 하면서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내가 적정한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게 되면 보통 3시간의 무게 100%가 딱 차요 그래서 이게 지금 500%로 설계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자그 밖에 캐시템 뷰티에 보시면 말 외형 변경권이라는게 파는데 뭐 이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구매하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냥터에서 말을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말 아이콘이 있는데 요거를 눌러주시면 말 이렇게 쭉 달려옵니다. 이때 교감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교감을 해서 전투력 상승이 되고요. 이 오른쪽에 정보와 가방을 누르시면 이말 가방 열기 탭이 있는데 요거를 눌러주시면 말 가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말 무게 3500이라고 되어있죠? 이만큼 아이템을 말이 들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은사막 모바일 말, 포백부터 말의 사용법, 말 스킬 등 말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봤고요.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및 댓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